세 번째 중요한 것은 클라리넷을 처음 에 배우실 때 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에 해서 다물고 부세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레슨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보는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절대로 제 입모양은 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, 오 하는 입모양으로 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, 에보다는 오에 가까운 입모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에보다는 어, 그래도 오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, 오로 부는 것도 있지만, 휘파람 부는 모양. 하고 굉장히 흡사하죠. 이상태만 만들어주셔도 또 소리가 많이 바뀌실 겁니다. 에 라는 방법 자체가 가르에서이이 잘못됐다는 건아에에요 그런데 어, 에에에에에서이상에이 어, 상태에서 이서이많다 상태에서 에한 상태에서 아상에서이 상태에서 상 상태에서 피스 쪽으로 모이면서 오므리고 보세요라는 설명이 들어가면 전 적절할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지금 그 개인 레슨 받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, 본인의 선생님의 입 모양을 한번 보세요. 아마 오의 모양을 갖추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. 클라리넷에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론 우리가 호흡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많은 양의 호흡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바람이 고아 포스처럼 이 리드의 한점을 강하게 강하게 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은 거고, 쫙 모아서 쏴준다고 고아 포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쏴주면은 선명하고 윤기 있는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오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죠. 에로, 제가 한번 불어볼까요? 더 단단하고 어, 윤기 있는 소리가 나죠. 네, 이렇게 불어주시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. 오와 어, 에에서의 좀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? 실제로 해보시면 더큰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. 제 마이크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은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에 라는 발음에 힘을 쓰셔, 쓰셔서 이 옆에 바람이 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에를 하게 되면요.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아 포스처럼 바람을 한 곳에 쫙 쏴줘야지 어, 좋은, 좋은 소리를낼 수가 있는데 애가 되면 이미 바람 자체가 이렇게 프레스돼서 눌려서 나겠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애와 오는 분명히 음색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제가 가장 오늘 주법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오입니다. 오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. 네번째, 어 아랫입술이 온폭하게 들어가야 돼이 여기를 당겨서 보려고 설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네, 선생님들께서. 자, 그런데 여기를 당겨서 보는 것들.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휘파는분는오 모양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단은 들어갑니다. 그걸로 한번 연습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아랫부분이 온폭 들어가게 이렇게 바짝 땡겨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, 이곳을 땡기면서 이턱 밑에, 이 아랫부분이요, 이만큼 내려옵니다. 그러면서 공기가 더 많이, 원활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땡기시라고 말씀 드립니다. 물론 해외 연주자들 경우에서 안 땡기고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안 땡겨도 이쪽을 어, 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, 거의 대다수는 땡겨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땡기는 것이 훨씬 더또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어, 땡기고 안 땡기고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요. 그것도 한번 연습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요.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입술의 두께와 구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요. 자, 이걸 참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오랜 시간 레슨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 모양들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. 자,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나는 왜 선생님과 입모양이 다르지?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챙겨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챙겨서 연습을 해보시면 은 분명히 어,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. 이게 지금 처음 클라리넷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. 그런데 이것까지 제가 다 포함하게 되면 영상의 내용도 길어지고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조금씩 또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그 평균을 토대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. 어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고 어 모양 같은 거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은 꼭 가까운 어, 곳에 개인 선생, 개인 레슨 선생님 찾으셔서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주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